네, 안녕하세요. 봉역포이트 조정입니다. 오늘 주말인데요. 음, 저희는 이제 고등학교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또 나와 있습니다. 어,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음, 저는 이제 국내 번역본이나 아니면 국내 저자분들이 이제 보안이나 해킹과 관련된 책들을 저수를 하면은 어 웬만큼 구입을 해요 뭐 교육을 기획을 하다 보니까 여러 책들을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이제 뭐 참고하고 그 안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이제 어 새로운 교육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어 이번에 위키북스에서 나온 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침투본능그 다음에 해커의 기술이라는 책인데 이책 어 같은 경우에도 뭐 번역본이에요 우선은 번역본인데 어, 국내에서 이런 책들을 좀 저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저도 좀 시간이 나면은 또 저술하고 싶은데 최근에 여러분들하고 또 유튜브로 많이 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어, 책을 또쓸 시간이 그만큼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이렇게 좀 봤는데 음, 여러분들한테 추천할 만해서 어, 여러분한테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어, 우선은 제가 추천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그런 웹패킹을 시작해서 여러가지 시나리오 공격 같은 것을 제시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희 모의킹 실무 과정 같은 경우에도 웹패킹만 하지 말고 웹패킹만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저희가 어떤 SQL 인젝션이나 아니면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이나 그런 것들을 만약 발견을 했을 때 그냥 그것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들 물론 이제 실무에서도 그런 식으로 작성을 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근데 조금 더더 더 들어가서 이제 웹 서버를 침투를 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 서버 가 침투가 되는지 이런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조합을 해 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요 책에서는 이렇게 여러가지 조합을 할수 있는 공격기법들이 몇 개가 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공격을 모든 실수를 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는 않았는데 많은 부분들을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시나리오 공격기법들을 제시한 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추천하는 두 번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제가 이제 도커 환경으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풀어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아이디어가 바로 이 책에서 또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풀이 방법도 이 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뭐 책을 보고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한 그런 환경이고요. 그래서 최신 트렌드에 맞춰서 이렇게 모이에킹 침투 환경들을 좀 사례들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책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칼리디눅스, 그 다음에 메타스프레이트 그 다음에 여러가지 오픈소스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격 도구들을 활용하는 방법들을 하나씩 하나씩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실습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들을 미리 배우신다면은 뭐 실습하는데 그렇게 크게 문제들은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 소스코드도 제공을 하고 일부 그 다음에 이제 영상들도 제공을 하고 있지만은 이 웹패킹 입문을 공부하지 않으셨다면 은좀 어 실수하기가 어려울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어 만약 내가 이런 책을 썼으면 은 이렇게 썼을 것 같다는 라 그런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좋지는 않아요 근데 책 분량이 어 그렇게 적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책 분량을 보면 약한 360페이지, 370페이지 정도 되는데 만약 그렇게 입문을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SQL이 뭐다라고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테스트하면서 한다면 은이 책이 이제 거의 뭐 100의 수준이 되겠죠 100으로 활용할 수 있는 1 0 0페이지그 다음에 그 이상도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어요것을 책을 쓰신 분들과 쓰신 어 저자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우선은 웹패킹이나 기본 이제 메타스포리트나 칼리누스 기본 가상환경에서 테스트를 한두 번 정도는 해본 사람들 입장에서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책을 딱 보고 나는 단계적으로 지금 현재 VM웨어 구축을 또 칼리누스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데 라고 하고 요 책을 보면은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실 겁니다. 어 그래서 어 아마 그런 분들이 책을 쓰면은 난 책을 봤으면 아마 평가가 굉장히 나빴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 이미 어느 정도는 이제 웹패킹에 대해서 입문도 알고 강의를 해봤기 때문에 어, 좋은 방향으로 어, 책을 좀 썼다 라고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칼리누스와 메타스프리이트그 다음에 웹패킹에 대해서 좀더 더 이것을 시나리오 기법으로 접근하고 싶다 이런 컨텐츠가 필요하다 라고 한다면은 한번쯤은 예, 꼭 공부를 해보시면 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을 보기 전에 먼저 보면은 좋은 책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웹패킹과 관련된 입문책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은 우선은 왼쪽에 있는 항상 저는 이제 뭐 처음에 어 우리가 어 웹패킹에 대해서 입문을 하고 싶은데 어떤 책이 필요하냐 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 책을 어 추천을 합니다 김경훈 교수님이 쓰신 책이고요 저도 처음에 이제 IT보안 쪽으로 왔을 때 그러니까 한 13년 전, 14년, 13년 됐죠 그때 어, 쓰신 책이에요. 그게 굉장히 어, 아직까지도 잘 팔리는 어, 그런 책인 만큼 이문자들한테는 많이 좋은 책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습을 직접 구축도 하고 테스트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어, 이론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꽉찬 예, 그런 책인 것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제가 제 집필했던 어, 저희 연구원하고 같이 집필했던 책인데 이것은 이론 부분들은 분명히 부족합니다. 어, 저희는 이 책을 쓸 때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빗박스라는 그런 웹패킹 여러가지 컨텐츠들을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쓴 책이고요 그래서 빗박스로 활용한 웹모의해킹인데 이거는 환경이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고요 이 빗박스라는 것은 지금도 여러 교육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퀴즈 형태의 그런 웹패킹을 다 풀이를 할수 있으면은 오이에킹 실물을 직접 지금 하셔도 어,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그런 환경들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백 개의 환경들이 구축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입문을 하시면 은 좋다 라고 저는 좀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 이제 같이 보면 좋은 책입니다 같이 보 본다는 것은 요 책하고 좀 같이 봤으면 좋은 책이죠 예전에도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제가 해커 플레이북 두 번째 버전인데요 첫 번째 버전보다 이제 두 번째 버전을 쓰, 보시기 바랍니다 어, 이렇게 어, 더 업데이트 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두 번째 버전을 보시면 은 이것도 똑같아요 이 책을 딱 보는 순간에 어, 평가가 두 개가 갈라집니다 왜그냐면 입문자 모이에킹이 전혀 웹해킹이나 모르신 분들이 이 책을 보면요 어려워요 왜그냐면 요것은 그 다음 단계의 어떤 apt 공격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오픈소스 도구의 활용법들이 가득 차 있는 예, 그런 책이기 때문에 어 항상 앞에 있는 이 입문책을 보시고 보시면은 좋은 책 하지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은 예, 말 그대로 그냥 딱 잠깐 보고 예, 그냥 관심 밖게 그런 책인 것이죠 그래서 요거하고 스타일이 좀 비슷한 게 바로 요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한 번이라도 어, 공부를 하셨다면 은요 책과 그 다음에 이책이두 권의 책들을 보시면 은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시나리오 모이해킹이나 그런 것들을 충분히 짜실 수 있는 예, 그런 능력을 갖추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책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고요 앞으로도 예, 좋은 책들이 나오면 은 이런 식으로 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